드디어 극혐이었던 겨울이 끝나고 반가운 봄이 왔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남자의 코디 그 중에서도 2019년 20대와 30대를 위한 남자 봄 코디 패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봄이라고 해도 아직은 일교차가 커서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죠 이럴 때를 위해 가디건 코디나 혹은 얇은 싱글코트 코디를 추천합니다 가디건 코티 같은 경우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가디건 스타일 자체가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한 느낌의 가디건을 추천드리고 여기에 옷 색깔 조합으로 코디를 해주시면 좀더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바지에 흰티라는 무적의 조합에다가 검정색이나 아이보리 계열의 가디건을 코디해주시면 부드러운 느낌의 코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은 상대적으로 흔하게 볼수 있어서 이런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디건 자체의 스타일을 활용하여 코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남자 가디건도 예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가디건만으로도 스타일을 낼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아우터인 가디건에 포인트를 주셨을 경우에는 이너를 심플하고 가볍게 하시는 것으로 가디건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코디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자면 오버핏이나 롱가디건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취향인데 주변 반응을 보면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싱글코트로 코디를 하고자 하신다면 역시 가디건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코트보다는 심플한 느낌의 코트를 추천드립니다. 심플한 싱글코트 자체가 전체적인 코디의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코트 색깔로는 연브라운 쪽으로 해서 이너로 틴티와 검정색 바지 혹은 청바지를 입으면 봄 느낌도 내면서 세련미를 뿜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으시면 이너로 후드티를 받쳐 입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연브라운 색의 코트를 입는다면 후드는 흰색이나 밝은 색으로 브라운 색에 가까운 코트를 입는다면 검정색 후드를 선택하시면 소년미 뿜뿜하는 코트 코디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봄하면 또 자켓 코디를 빼놓을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청자켓 코디가 남자 봄 코디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흰 티와 검정 바지라는 모나미에다가 청자켓 하나만 걸쳐줘도 예쁜 코디를 할수 있죠 여기에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이너를 흰색이나 밝은 회색의 후드로 받쳐주면 또 예쁜 캐주얼한 코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청자켓 코디의 경우에 기장이 엉덩이 살짝 위에서 끝나서 흰색으로 레이어드 되는 라인이 제가 보기엔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도 은근히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모나니의 청자켓을 걸치는 게 가장 무난하면서도 예쁜 것 같고 실패 확률도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너무 흔한 코디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입으려고 하신다면 브라운색의 면바지의 흰티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상자 티코디의 경우에 아래도 청바지를 입어서 청청을 완성하신다고 하면 아, 응원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했었는데 스스로는 꿈꿈을 느꼈지만 주위에선 네가 원빈이냐고 패션은 자신감에 자기 만족이라지만 이것은 넘을 수 없었다는 슬픈 제 경험입니다 여기까지 20대와 30대 남자들이 해볼 만한 봄 코디 패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극혐 겨울이 끝나고 따뜻해지는 봄이 온 만큼 적절한 가디건 코트 그리고 청자켓 코디로 일교차 걱정 없이 스타일을 뿜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